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동기타 리뷰는 지우드의 신모델, 골든에이지의 GACR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1년 가을쯤부터 이제 소개시켜드리기 시작한 모델이 이제 지우드의 골든에이지라는 새로운 시리즈인데 지우드가 몇 년간의 개발을 거쳐서 이제 품질과 이제 내부의 소리에 대한 설계 이런 게 많이 안정이 돼서 상당히 좋은 밸런스의 기타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어서 요즘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우드의 이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요즘에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 그 어센틱 시절의 마틴 기타 이런 설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마틴에도 그런 기타들이 주류이긴 한데 커터웨이 있는 모델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디는 드레드넛, OM 이렇게만 생산이 됐었고 커터웨이 있는 모델은 하나도 생산이 되지 않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GA 바디의 커터웨이가 되어 있는 모델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GA 바디인데요. GA는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세 가지의 기타 바디 모양 중에서 딱 가운데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할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보통 바디의 엉덩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요 제일 넓은 부분, 여기는 드레드너 사이즈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 허리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어깨 부분에 조금 더 날씬하게 들어간 모양이고요 그리고 바디 두께 자체가 드레드넛보다 조금 얇습니다 이 사이즈가 OM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드레드넛은 좀 부담스럽지만 OM은 저음이 너무 빠져서 또 이제 그것도 싫다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특징을 조금씩 다 갖추고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펙을 이제 살펴보면 상판은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이에요. 지우드는 이 브랜드 이름 자체가 그 지우드가 굿 우드에서 이제 만들어진 브랜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향점 중에 하나예요. 최대한 좋은 나무를 구해다가 쓰는 거. 그래서 이상판제도 보면 정말 웬만한 뭐 하이엔드급 기타들에서도 보기 힘들만큼 좋은 상판제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우드 사장님한테 이 정도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기타 자체의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의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판은 축구판제로 가장 인기 있는 목재인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기타는 상판, 축구판 모두 원목판, 솔리드판이 사용되고 있는 올솔리드 기타입니다. 바디 전체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는 넥도 헤드도 전부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 위에 브릿지, 그 위에 지판재도 이제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브릿지 위에 브릿지핀은 일반적인 하얀색 플라스틱 핀에 검정색 도트가 박혀 있는 이런 형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앞에 새들 그리고 위에 있는 너트는 다본 뼈로 된 부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로젯로젯은 검정색, 흰색이 교대로 들어가 있는 여러 겹의 실선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상판 테두리에 퍼플링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상판 인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판 테두리의 장식선도 역시 겹 실선으로 심플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측판, 측판과 후판의 경계선에 있는 이 바인딩. 이 바인딩은 검정색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로즈우드 자체가 색깔이 짙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인, 바인딩이 특별히 뭐 이렇게 실선으로 경계선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전체적인 디자인의 분위기 자체가 튀는 부분 없이 거슬리는 부분 없이 어떻게 보면 취향에 따라서는 좀 심심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와서 이 지판을 보시면 이 지판 위에 있는 이 포지션 마크 인레이들은 작은 구경의 원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박혀 있고요. 백자개가 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스텀 주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양으로 나온 골든에이지 모델들은 다 동일하게 44mm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 헤드 앞면에이 무늬목도 치구판과 동일한 인디안 러지워드가 사용되고 이 있고요 제일 위에 요즘 쓰이고 있는 지우드 로고 GWG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이제 튜링 머신이 은색의 글로버사의 튜링 머신이 적용되고 이 있어요 이전의골든에이지 모델들은 이 그로버사가 국내 한 업체에서 OEM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로버의 로고는 빠져있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요즘 물가가 다 그렇다 보니 이제 지오데 기타들도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되면서 대신에 다 동일하게 정품 그로버 튜닝머신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오드의 골드네이지 모델 작년 21년 가을쯤부터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 이 모델들을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OM, 드레드넛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정말로 밸런스가 잘 잡히고 아 이제 소리가 되게 잘 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을 만큼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겠구나 할 만큼의 이제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 나온 이 GA 바디에커터에 있는 이 모델도 아 이것도 확실히 좋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히고 그리고 확실히 옛날 지오드에 비해서는 저음이 확 살아난 좀더 풍성하게 꽉찬 그런 느낌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저음이 센 기타를 좋아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또 연주 쪽이다 보니까 너무 저음이 세면 멜로디가 묻히는 것 같고 너무 밝은 소리면 또 나오는 소리 자체가 너무 빈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저는 항상 선택할 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절충안으로 이 중간 정도 사이즈인 GA 바디를 사용하고 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OM보다는 무조건 조금 더 저음이 잘났으면 좋겠는데 드레드넛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해볼만 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자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선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약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